네, 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입니다. 오늘 김상훈 소장은 동대구역에 왔습니다. 오늘 대구지역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있어서 왔는데요. 오늘 대구지역에 가장 유니크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어떤게 있는지 제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시식 한번 해보세요 어. 어, 집에서 먹는 이 이마트에서 파는 누룽지하고 좀 급이 달라 재래시장 아이템이야 아 그렇죠 재래시장 데레시장. 재래시장은 네. 재래시장은 전국에서 세금 들여서 다치을 높아왔거든요 네. 야 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요이 쌀사랑 무룽지 예와이 예. 이 브랜드 어떤 아이템인지 한번 설명해 한번 주세요 어,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예. 예, 예. 이로운거 5분도 그 현미 아 5분도 예 현미는 기친산 어. 이라는 딱딱한 예. 성질이 그 미상장애도 아. 일으키고 하지만 예예 그기친산을 제거한 부드러운 5분도 음... 현미 로 뼈를 도정을 해가지고 예예예 즉석도정기로 예, 예. 도정을 해서 박을 해서 누룽지를 굽습니다 아오 기계가 아, 예. 제가 봤던 거하고 좀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저희들이 음... 저희들이 전부 개발한 기계입니다 예예예 예, 예. 열바닥을 굽고 예예 열바닥 열바닥을 굽고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이게 그, 완성품이구나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즉석도정기입니다 예. 예예 여기 5분도 7분도 분도 조절을 할수 있어요 예예예 근이 음... 기계가 바로 요즘은 가정에서도 배를 음. 많이 구입해서 배를 구입해가지고 음. 5분도는 도정하고 나면은 1시간만 지나면 산배가시작되든요 예예예. 예. 바로 도정해서 1인 2인 3인 가정에서도 음. 바로 도정해서 이거를 밥을 해 먹습니다. 그래, 지금 1호점이 어디가 있어요? 어, 남산동에도 있고, <웃음> 남 법물동에도 있고. 어몇개 매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 그래요? 지금 두 개요, 세 개요. 아저희이한네개 있습니다. 네개 매장. 네. 그러면 열평 기준으로 점포 빼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열평 기준으로 점포 빼고, 빼고 네, 총 사업비용이 총, 총금액이 예. 1500만원 1500만원 예. 그러면 점포 합한다고 하더라도 5,6천 정도는 오픈할 수 있겠네 아니죠 대구에 예, 점포는 보증금 아. 예. 500만원 만번 구합니다 <웃음> 500에 그래? 30짜리 점포를 예. 구하면 어 좋아요 1500 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2천 3천 정도 창업비가 들어가면 매개 예. 매장에 한달 평균 매출액이 1000만원 예. 될까요 1000만원? 저 매출액 1000만원 평균. 네. 평균 매출액은 1000만원 보면 천만 원 원가가 한 35% 정도 된다고 어, 봐야되나요? 30% 이내라고 봐야요 30% 봐야 그럼 이익률도 30% 정도. 아더 천만... 되죠. 자기가 제조를 하기 때문에 어, 오케이. 이거는 간의 수공업 형태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기가 제조해서 임금비가 안 들어갑니다. 음... 자기 급여 쪽으로 대박은 없어도 오케이. 자기 급여 쪽으로 500만 원 정도의 음.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본사에서 이 쌀도 납품을 합니다. 별 별을 납품합니까? 예. 농협하고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아, 있습니다. 군이 군이 별을 납품하고. 이... 기가 공급이 돼야만이 그렇죠. 그다음에 도정을 하고 5분도로 도정이 됩니다. 아 5분도로 그리고 이 기계는 몇개 사야 됩니까? 이 기계는 기본 5대 들어갑니다. 아. 근데 저 모양이 다르네. 이거는 반자동 기계입니다. 아, 지가 알아서. 예. 슬지만 누질이면은 지가 응. 알아서 누질 있다가 시간 되면 올라가고 진행이만 아. 요거는 손으로 수동으로 직접. 해야, 해야 됩니다 또이 기계는 누가 개발한 겁니까? 이 기계는 요거는 예.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거고 예예예. 예. 요거는 한 사람이 개발했는데 이렇게 개조했다. 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야, 아니 근데 제가 한번 이걸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예. 어, 이거 이 되게... 맛이 어디서 나옵니물빛이안 예. 어. 들어갑니다. 음안 되는데 맛이 어디서느냐? 쌀눈에서 나옵니다. 음. 쌀눈하고 미강에서 그 고소한 맛이 나옵니다. <웃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장 최고의 입지는 예. 전국에 지붕이 덮여 있는 재래시장이에요. 예. 재래시장에 딱이 정도. 예, 예, 예. 응. 맞습니다. 요즘 살아있는 재래시장이 되게 많아요. 예, 재래시장 아이템으로는 최고예요. 예. 어, 이런 아이템 정말 좋을 예. 것 같아요. 아무튼 저기 저도 열심히 황금쌀 현미누룽지 응원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